네 여기는 남한강 지류구요 네 여기 오석으로 네. 평원석으로 정말 딱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진짜 많이 아쉽죠 네보시 네아 이부분이 좀 너무 좀더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정말 좋았을 법 했는데 네 진짜 아쉬운 네그런 돌이네요 네 오늘 이곳에서 네, 이런 석질의 토중석을 위주로 해서 오늘 보여드릴 거, 보여드리려고, 네, 왔습니다. 네, 네. 뭐, <웃음> 뭐, 이 돌은 일단, 네, 뭐 이렇게 뭐가 나온 돌은 아니구요. 네, 이런 석질의 네, 토중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찾았으면 좋겠네요. 네, 이 돌. 자, 이렇게 네 초가집 네. 지붕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돌인데 여기 뒤에 뭐박 박도. 날 초가집을 보면 네막 박도 달려 있는 집이 있죠 네 그런 거를 좀 연상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소중석 또 보이고요 네 자. 네 목문석인데 지금 뭐 사이즈가 상당한데 보시면 네아 뭐 꺼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정말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네. 자 이렇게 보시면 네, 사이즈가 엄청나죠? 엄청나고 뭔가 동물을 네, 연상케 하는 문양이 들어가 있는 돌이네요. 자. 자. 아, 엄청난 제작이고 네 목석인데 네, 수마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. 이게 황 컬러가 들어간 것도 잘 나왔는데 네, 돌의 크기가 엄청나서 네뭐 소를 갖다 대고도네 사이즈가 엄청나죠. 네아 수마 상태와. 정말 좋은데, 네, 너무 커서 너무 아쉽네요, 이 둘. 네, 네, 수석이란 취미는 정말 음, 건강한 취미이고, 어, 이런 자연과 어, 미래를 한또 보시고, 네, 돌을 보는 것만으로도, 네, 굉장히 또재미있고요 네. 한 번쯤 이렇게 나오셔서, 네,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사이즈, 장이 한40 정도. 네, 두께도 음, 괜찮고요 이렇게 놓고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, 장소 이동을 해서 네. 있는데 여기 초코 변화석인데 아, 변화가 진짜 엄청나게 잘돼 있죠. 자. 자. 아. 변화가 정말 좋구요 자. 네, 전체적으로 돌이 네, 굉장히 또 멋있네요. 네, 여기 살짝의 두도 있고요. 네, 와. 자. 네, 건폭형으로 보시면 위에 봉우리도 잘 나왔고요. 네, 코에 건폭형으로 굉장히 잘 나왔죠. 이 돌. 자, 자, 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네, 사이즈는 뭐큰 편은 아니지만, 네, 굉장히 권폭형이 굉장히 잘 나온 또 그런 돌이네요. 네, 사이즈가 상당한 돌에 네, 두꺼비가 이한 마리 앉아 있는 듯한 문양도 보이고요. 네, 토중 변화석인데요. 네, 보시면 네, 앞봉과 뒷봉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쪽 이쪽에서 보시면 네, 저쪽에 골도 잘 들어가 있고요. 네, 돌의 피부도 굉장히 좋은 그런 토중 변화석 자, 하나 또 찾았네요. 네, 도중석인데 보시면 눈도 보이고요 입도 보이고 코도 이렇게 잘 나온 인상석 네, 인상석으로 정말 잘 표현이 돼 있는 또 그런 돌도 보이고요. 네. 아. 아, 네. 자기 이동한 곳에서 마저 제가 탐색을.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. 찍도록 하고 네, 다음에도 또 새로운 또 탐석지로 가서 네. 다음 영상으로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네 시청해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